자 드디어 이제 노베 특강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기체와 기체의 부피와 몰인데 뭐잘알겠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걸로 연습을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핵심 정리 한번 쫙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몰과 질량, 부피 이런 등등 관계에 대해서 아보가드로 수까지 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계산은 충분히 된다라고, 세면 이제 판단이 되거든. 이제 물론 연습은 다 여러분들 몫이니까. 그럼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이제 사실 이제 수능에서 뭘과 신량 다루는 거에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유형 빼고, 남은 것들을 마지막 후반부에서 쫙 정리하면서 좀 올다한 문제지만, 음, 연, 연습하기엔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체크 문제 정도까지 해서 쭉 달리는 걸로, 전체 노베특강을 마무리를 할게요. 이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올라가시면, 뭐 화학 반응식 이런 걸 많이 안 했잖아요. 또, 기본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 반응식도 챕터 2에서 우리가 뭔지 대충 쌤이 설명은 다 해줬잖아. 이해가, 그 정도는 이해 될 거라고 보고. 그럼 계산 쪽 문제들, 양쪽 관계 등등 문제에 있어서는 베이스는 다 갖춰졌다. 오케이, 그래서 1사단은 베이스 잡아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2, 3단원에서는 맨 앞쪽에서 짧게 설명을 한번 했었잖아. 그럼 아주 기초는 다제 잡혀있으니까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기체의 부피와 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료 7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이둘다 전부 다 n mol, n mol, n mol 해가지고 같은 몰수의 기체가 있어 그냥 네 개, 4개, 4 개, 4 개라고 그림 그린 거예요. N은 수소고 N은 O2고 N은 CO2고 해서 종류는 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몰 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꼭 잡으셔야 될 것이 기체의 부피가 뭐냐. 기체의 부피는 여기 기체 분자 이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체가 들어가 있는 그 용기의 부피, 그릇의 크기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의 부피를 기체의 부피다라고 이해를 해놓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아보가도로 법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처럼 어, 압력이 뭐지? 기체가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잖아. 그래서 쭉 가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일겹! 이게 압력이잖아. 따라서 한 놈이 일겹! 했으면 두 놈이 따닥 부딪히면 이기 이렇게 하겠지 뭐. 따라서 기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벽을 더 자주 때리게 되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거든. 따라서 요거는 부피를 다 똑같이 한번 해봤어. 전부 다 부피를 똑같이 했을 때 여기는 N몰, 여기는 두배 더, 여기는 세배더 넣으면 N몰 넣었을 때 혼자서 벽 때리면서 일기 이러는 걸두놈 넣으면 두 놈이 때리면서 이기 하겠지 뭐. 새놈 넣으면 새 놈이 때리면서 상기압할 거라고. 따라서 부피가 같고 당연히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같은 공간에 기체 개수를 1대2대 3으로 넣으면 압력도 1대2대3이니다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아보가드로는 기준을 그렇지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로 잡아 놓은 거야.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건. 야,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몰수가 1대 2, 몰수가 두배 되면 뭐가 변하지? 좁은 공간에서는 더 자주 쳐줘야 되거든. 자주, 자주 치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압력이 일정하려면, 그렇지. 전체 부피를 두 개로 잡아버리면 되지. 요 공간에 기체 네개 있을 때 일기압이래. 그러면 여기 네 개인데, 똑같은 사이즈의 공간에 기체를 또네개 넣으면 일기압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나 여기나 전체 기체의 몰수는 두 배인데, 전체 부피가 두 배가 돼서 압력도 똑같이 유지되는 거. 즉, 압력과 온도가 같으면 전체 몰수가 두 배가 됐어? 그러면 부피가 두 배가 된다.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거기에 하나 더. 애는 수소는 얻는데 애는 산소거든. 기체의 종류가 바뀌어도 바뀌어도 기체의 종류가 바뀌어도 온도 압력 일정할 때 기체의 종류가 바뀌어도 몰 수가 같아. 그러면 부피도 같아. 그럼 만약에 애보다 애가 몰 수가 두배더 많잖아. 종류는 달러. 그런데 몰 수가 두 배야. 그럼 부피도 두 배야.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따라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몰수하고 기체의 부피는 비례한다, 이거야. 조건이 있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루는 건 화투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그건 화투에서 다루도록 하고, 우리 화원 수준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와 몰수는 서로 비례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체크 문제 풀면서 갈 건데, 이런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것들을 짧게 앞쪽에 한 거를 이산화탄소 가지고 기준 짧게 한번 써볼까?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너 분자량이 44야 그러면 네가 1몰이 있으면 그렇지, 44g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1몰이면 몇 개지? 어, Na개 1몰이 Na개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이거 기체잖아, 기체 그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어 기체가 1몰이 있으면 그때 부피를 내가 V 리터라고 하자. 그러면 아 이거네 1몰이면 44g이고 그게 NA이겠데 그러면 기체의 경우 온도 압력 일정하면 V 리터래. 그러면 2V 리터면 몇 배? 두 배잖아. 그럼 몇배 있는 거야? 2NA이게 질량은 얼마? 88g 몰수는 얼마? 2몰 이게 전부 다 비례관계라는 거. 그거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체크 문제 7번은요, 쌤이 지금 교환이 없네. 아마 1, 뭐 22.4L겠죠? 0도씨 일기압으로 기준 잡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이, 젠장. 갑자기 이거 프린터를 왜 준비 안 했어? 잠시만, 쌤이, 이거 온도 압력 조건을 내가 못 봐가지고, 이게 PPT만 봤더니 그거 보고 계속 연결해서 합시다. 응. 네아 이제 아 준비성이 부족하구만 나는 참 항상 0도 실기압이네요 어쨌든 7번 문제 0도 실기압에서 1몰이 22.4리터래 야 1몰이 22.4리터면 2몰은 2 곱하기 22.4리터 3몰은 3 곱하기 22.4리터겠죠 요거죠 1몰이 V 리터야 자 그러면 네가 4몰이 있으면 그럼 4V 리터 되는 것처럼 그치 그럼 그거 이용해서 앞쪽 연결해서 하면 자 연습 충분히 잘돼 있죠. 이산화탄소 분자량 얼마? 44거든. 1몰이면 44g이야. 그런데 2.2g 있으니까 몇 몰? 그렇지. 몇배 됐어? 44분의 2.2배가 된 거지.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44분의 2.2몰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 푸피고 하라 했잖아. 1몰이면 22.4L, 2몰이면 2 곱하기 22.4. 그러면 44분의 2.2몰이면 그렇지. 44분의 2 .2 곱하기 2.2 곱하기 22.4리터 하시면 이게 1번 답 되는 거지. 뭐. 별거 없죠? 그렇지 자,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암모니아 분자량 17짜리예요. 자, 1몰이면 17인데 3.4g 있으니 몇 배? 0.2배지? 그럼 몰수도 0.2배. 따라서 너 0.2몰이 있어. 그런데 부피 구하래. 1몰이면 22.4, 0.2몰이면 0.2 곱하기 22.4 하시면 끝나는 거죠. 비례 관계 알겠죠? 오케이? Okay? 네. 우리 지금까지 앞쪽에서도 전부 다 분자량 뭐, 분자량이 된다. 뭘수거하고 이런 게 있을 때에도 전부 다 비례관계 쓰고 있으니까. 수소, 원자니까 이거 원자량 1입니다. 그런데 애가 2g이니까 수소가 2 m o 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소가 2 m o 이 있대. 그런데 메테인은 수소 4개 짜리거든. 그럼 애는 몇 m o 있어야 되지? 그렇지. 2분의 1mol 있어야 되죠. 이 녀석의 부피 구하래. 1mol이면 22.4, 2분의 1 m o 이면 2분의 1 곱하기 22.4 이러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넘어갑니다. 이해되죠? 이거는 요 충분히 앞쪽 연습 충분히 됐으면 그래요. 앞쪽에서 계산만 연습 충분히 돼도 후반부로 갈수록 이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니까 자,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자, 이거는 거꾸로 부피 줄 테니까 뭘수구하라 이거예요? 이거죠. 자, 봐요. 나 부피 줄 테니까 뭘수구해 V리터가 1몰이야. 그러면 0.5VL는 몇 배? 0.5배잖아. V분의 0.5배. 그럼 몰수도 1분의 0.5배 시키면 된다는 거야. 1 곱하기 0.5. 자, 이 녀석이 2VL가 있어. 몇 배? 두 배잖아. 그러면 몰수도 두배 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 e 몰. 오케이? 따라서 22.4리터가 1몰이에요. 22.4리터가 1몰. 그런데 5.6리터 있으니까 22.4리터가 1몰인데 5.6리터 있으니까 몇 배지? 그렇지. 22.4분의 5.6배. 따라서 몰수도 그렇죠. 22.4분의 5.6배를 해주면 되죠. 1몰이 22.4리터 거기에 이 배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몰수가 되잖아. 4분의 1몰. 자 그런데 거기에 산소물었어너 하나의 산소 두 개가 있거든. 그런데 애가 22.4분에 5.6몰이 있으니까 K 산소는 얼마? 거기에다가 2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산소의 몰수에까지가 마지막 질량은 산소의 질량 마지막은 산소의 질량 물었잖아. 1몰이면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야. 그러면 이만큼 있으면 그렇지 곱하기 16 해주면 산소의 질량까지 나오는 거지. 따라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였어? 음, 여기 앞에 이 숫자 쓴 거고 여기까지가 바로 뭐지? 곱해서 산소 개수쓴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산소의 실량 나오는 거죠.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그렇 자, 그러면 여기 이산화황 2.8L가 있어요. 2.8L. 22.4L가 1몰. 2 8 l 는몇 몰이지? 그렇죠. 22.4분의 2.8L. 그렇지? 2.8몰. 요 앞에 숫자 지금 쓴 거죠. 그런데 거기에 황 물었습니다. n 분자당 황이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1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황의 질량 물었죠? 황은 원자량이 32거든. 그럼 여기에 32 곱하면 되겠구나, 이거죠. 내신이면 이런 계산을 끝까지 다 하라고 하고, 우리 수능이면은 이렇게까지 계산차 많이 안 물어보거든요. 오케이?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 패턴이 더 중요한 거야. 문자로 나왔을 때쫙쓸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영도시 일기압에서 염화수소의 밀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지? 자, 근데 밀도 잘 보세요. 밀도는 예를 들어서 밀도가 1.2 그램/리터 나왔다 치자고. 이거 해석 어떻게 되는 거야? 너 1.2 g 이면 1리터야 이 뜻이잖아, 오케이? 또는 1리터 일때몇 그램인지 그거 물어보는 게 바로 밀도잖아, 그렇지? 따라서 염화수소가 <웃음> 짠짠 1리터 있다고 합시다. 그럼 1몰이 22.4리터잖아, 0도씨1기압이면 그럼 1리터는 몇 몰이지? 그럼 22.4분의 1몰이 있는 거죠, HCl. 그런데 밀도라는 건 1리터에 있는 몰수가 아니고 질량물은 거거든. 그럼 HCl이 22.4분의 1몰이 있는 거야. 그럼 염화수소 곱하기 화학식량 하면 돼. 분자량 하면 되잖아. 얼마 나와요, 분자량? 36.5. 그럼 렇지그요 값이 바로 뭐? 그람 퍼 리터라는 밀도가 딱 나오는 것이요 계산은 계산기가, 그렇지? 쉽죠? 다음을 갑니다. 자, 22.4L가 1몰인데 5.6L예요. 그럼 몇 몰이지? 22.4분에 5.6 하면 되니까 너 4분에 1몰 있어. 그런데 산소 물었으니까 하나당 산소 두개잖아 아, 곱하기 2 하면 돼. 이게 산소의 원자 몰수. 그런데 질량 물었으니까 다시 곱하기 2. 산소의 원자량 얼마? 16이니까. 요게 답되는 거죠. 이제 한 방에 슥슥 슥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사랑 2.8리터가 있어. 어, 이방 했던 거잖아. 안 넘어갔네. <웃음> 미안해요. 어쩐지 어이, 쉽더라. <웃음> 8번 갑니다. 한 느낌이 막나더라고난 반복으로 넣은 줄 알았어, 내가. 이제 이제 앞쪽에서 기체 부피만 한개더 집어넣은 거거든. 1g의 수소.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1g이면 몇 몰? 1몰이죠. 그렇지? 1몰. 그럼 이게 수소 원자 두개 짜리인데 음, 수소가 1몰이 쓰려면너 2분의 1몰, 물이 2분의 1몰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1몰이 V리터 돼 있잖아. 8번 문제는 8번 문제는 음, 1몰의 부피를 V리터라고 했죠? 그러면 1몰이면 V리터, 2분의 1몰이면 2분의 1V리터일까라고 했는데 아닌 것이 요거 주의하라이 거예요. 기체에만 적용이 된다. 오케이? 기체에만 저이 기체에만 요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중 하나가 기체라는 워딩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거 살짝 물어본 거고 다음에 CO2 기체입니다 0.3VL 1V면 1몰 2V면 2몰 3V면 3몰 0.3V면 너 0.3몰 거기에 있는 탄소물었습니다 그럼 탄소는 그대로 곱하면 되니까 아 0.3몰 그런데 개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Na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몰이니까요. 0.3몰이냐 묻는 거지. 맞죠? 다음에 3번 밀도가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게 이렇게 하나 있잖아. Dg이면 1리터다 이거야. 1g이 D리터. 오케이? Dg이면 1리터. 됐죠? 그런데 이 황산이 2 n a 이게 NA는 뭘로 바꾸라고 했지? 뭘로 바꿔? 뭘로. 이 황산이 2몰이 있다 이거예요. 2몰. 그럼 그때 부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황산은 얘가 이몰이 있으면 자 부피인데 어머? 2부위라고 쓸수 있어? 없어? 일단. 안 되지. 왜? 고체니까. 그러면실제는 어떻게 계산 되지? 해볼게요. 그럼 얘가 2몰이 있어. 2몰. 그런데 우리가 밀도라는 건 질량을 부피로 바꿔주는 환산인자잖아. Dg이 1리터. 1L. 1리터는 Dg. 그렇지? 따라서 내가 이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황산은 분자량이 98이야. 그럼 질량 바꾸면 곱하기 98 하면 되는 거지. 98g. 196g 떨어지지. Dg이 1 l 야 그러면 이거는 부피로 따지면 몇 리터지? 그렇죠. 질량 애를, 질량을 애를 질량 밀도로 나눠주면 나누기 밀도하면 부피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예. 이게 3번이에요. 다음. 기본 계산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어지간한 건. 이제, 이제, 기체 하면서, 이제, 요래저래, OX 문제로 한번 들어가자고요. 계산은 다 됐다라고 보고. 2VL, 에텐 기체입니다, 기체. 따라서 몇 몰? 2몰 있는 거죠, 2몰. 자, v l b 1 음, 1몰 있는 거죠. 원자수, 에, 원자 여섯 개 짜리잖아. 6 곱하기 2에서 12, 12몰이 있고, 에, 원자 12개 짜리잖아. 이거 12 곱하기 1에서 1 2몰 있으니까, 원자수는 갖다가 맞는 거죠. 대체? 에이. 다음에 산소입니다. 산소는 분자량이 32, 이산화항은 분자량이 64예요. 원자수가 같다 돼 있습니다. 자, 애는요, 원자 너 하나가 원자 2개야. 애는 원자 두개짜리인데너 하나가 원자 두개야 애는 원자 세개짜리거든 근데 원자수가 같으려면 그렇지. 너 3몰, 너 2몰 있으면 원자수가 같은 거지. 따라서 원자수가 같을 때 저희 빨간색은 바로 뭐 분자수인 거거든. 따라서 두개의 분자수는 3대 2가 있어야 돼. 근데 구기 JFPB는? 온도 압력 같으면 부피비는 몰수비니까. 오케이? 3대2 맞는 거죠. 3부위2부위 다음에 같은 질량의 메테인, 오,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이고 산소는 분자량이 3 0인데너 하나면 32g, 너 하나면 16g이거든. 그런데 질량 같으려면 애가2배더 많으면 되겠네. 오케이? 따라서 네가 2몰 있으면 너는 1몰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몰수비는 2대 1. 다 기체고. 그때 부피비는 그렇죠. 2대 1 떨어져야죠. 부피비가 바로 몰수비니까. 그렇지? 아보가도로 법칙에 따라서. 넘어가요. 아, 이제 뭐 기본 계산은 앞쪽에서 끝난 거고요. 1몰이 부이다. 2몰은 2부이다. 그것만 더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본은 끝났고 마무리. 핵심 정리 마무리하고. 이제 몇 가지 추가 사항 조금만 이제 살짝 이제 정말로 살짝 발만 살짝 걸쳐가지고 수능형 살짝만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노베 강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전체 정리 들어갈게요. 암모니아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암모니아가 있는데 여기다 쓸게요. 이게 문제 풀면서 가야 되니까. 암모니아 어, N은 분자량이 17인 건 계산 다될 거고 이 녀석이 만약에 1몰이 있다 합시다. 몰자는 귀찮아서 안 써요. 그러면 1몰이면, 노란색으로 하자. 1몰이면 이 꼴을 개수로 따지면 1몰이면 몇 g 있는 거지? 그렇지, 17g 있는 거야. 17g이 1몰, 2몰이면 2 곱하기 17, 3몰이면 3 곱하기 17, 1.7g이면 0.1몰, 잘 되실 거고. 그러면 이 꼴, 개수로 따지면 몇 개지? 1, 그렇지, NA계가 되는 거야. NA계, 맞죠? NA계. 그럼 이 NA계는 2 곱하기 17g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 NA는 내가 뭐랑 같은 말이라고? 몰이랑 같은 말이라고. 오케이? 따라서 1NA에게는 1 몰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NA 나오면 뭘로 바꿔라? 몰이면 NA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은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기체면, 오케이? 1 몰의 부피, 뭐, 몰수하고 부피는 비례 관계잖아. 따라서 이때 부피를 V리터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똑같이 1 곱하기 V. 대 됐죠? 요거 한 거예요 그때 몰,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부위 기체의 부위는 전부 다 비례관계라는 거 따라서 이 부위다, 응, 이 애인의 개고 이 몰이고 그때 질량은 얼마? 2 e 곱하기 17g 이게 여러분들 그 배우는 거 아, 몰수는 자 봐요 그럼 전체 몇 몰이냐인데 너 34g 있어, 몇 몰이야? 이것분에 이거 이거니까, 두배 됐으니까, 이몰 되는 것이, 아,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구나. 야, 너, 음, 3NA계가 있어. 그럼 몇 몰이야? 이거 몇배 됐어? 세배 됐으니까. 아,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분에 전체 개수구나. 이게 몰이구나. 너, 4 v 리터 있어. 그럼 몇 몰이야? 네 배잖아. 아, 1몰의 부피분에? 기체의 부피구나. 이거 뭐, 어떤 책에도 한 번씩 나와 있는 거. 고한 그 개죠. 요거 한 줄이. 그치? 얼마, 언제든지 이걸 끄집어낼 수 있잖아. 따라서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제 연습, 우리가 체화가다된 거야. 이 자체가. 연습을 하셨으면. 오케이? 따라서 몇배지몇배지 몇 개념적으로 우리가 항상 뽑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무리 요걸로 정리해서 끝내는 거예요. 핵심 정리입니다. 이제 추가 사항 하면서 갈게요. 자료 8번. 이제 여기서 추가 사항 조금만 할 건데. 1몰의 질량과 한개의 질량 나왔지? 얘들아, 네개의 C가 어, Wg이래. 그러면 한개 C는 몇 g이지? 싹 넘기면 되니까 4분의 Wg이지. 그렇지? 4자 지우고 Na개의 C가 Wg이래. 그럼 한개 C는 몇 g이지? Na분의 Wg이지. 뭐. 따라서 추가. NA계가 17g이잖아. NA계가 17g. 그럼 여기다가 하나 딱 추가. 한 개는 몇 g이지? NA계가 1 7이니까 NA를 싹 넘기면 되잖아. 따라서 NA분의 17g입니다. 어렵지 않죠? 따라서 문제에서 한개 질량을 만약에 물었다 치면 원자량 또는 분자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되고 원자 한개 질량 물었어? 원자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고 분자 한개 질량으로 어 그럼 분자 한개 분자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돼. 그리고 반대로 요렇게 한개 질량 나왔다라고 칩시다. 문제에서 한개 질량 나왔어? 거기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원자 한개 질량에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원자량 나오고 분자 한개 질량에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분자량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N몰이 Wg이에요. N몰이 Wg. 그러면 1몰은 몇 g이지? m 분의 Wg이지. 야, 1몰의 질량이 원자량 또는 분자량인 거야. 그러면 X의 화학식량이 바로 뭐? 요값 되는 거죠. 1몰일 때의 질량. 1몰일 때상대 질량값. m 분의 W. 그렇 3NA 이게 NA는 뭘로 바꾼다고? 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3몰 있는 거예요. 3몰의 Y가 있는데 Wg이야. 그럼 1몰의 화학식량이라는 건 1몰일 때 질량 수에얘기 하는 거거든. 따라서 얼마? 3분의 W 쓰면 되는 거죠.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으니까 저기서 그람만싹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쉽죠? 그래서 이 내용 한 겁니다. 자, 3번. 0도 C 1기압이에요. 1몰의 부피는 22.4L 기체라면 됐네요. 따라서 애가 44.8L면 22.4의 두배잖아 그럼 몇몰 있는 것 거지? 예, 2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몰이 Wg이거든. 그러면 Z의 분자량은 1몰일 때 얼마냐 이거지. 2Z가 W니까 Z는 얼마? 2분의 W. 그람만 싹 지우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죠? 다음에 밀도나왔네요영도 실기압 22.4L가 1몰이에요. 분자량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거꾸로 한번 가 볼까? 분자량이면 어 1몰일 때 질량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0도시 일기압에서 일몰이면 22.4 리터가 되는 거야. 근데 밀도 의미가 뭐야? 야, 너 D 그이면1 리터야. 근데1 리터가 아니고 그럼 22 몇, 몇 g이야? Dg, 2xDg, 그러면 22.4 리터는 몇몇 그램이야? 나오잖아. D 1 리터면 D g 2 리터면 2 곱하기 D g 그렇지? 그러면 22.4 리터면 22.4 곱하기 D g 요 이게 질량이고. 분자량은 그람만딱깎아버리면 되는 것이 요 값이 바로 분자량이다. 어렵지 않죠? 예, 전부 다 이런 비례관계로 푸는 겁니다. 정의하고. 다음. 자, 메테인. 메테인 분자량이 16이에요. 그럼 메테인 분자량이 16이면 1몰, 메테인 1몰의 질량이 16g이라는 건데 1몰이라는 건1 n a 개가 되지 이게 16g이라 이 뜻인 거죠. 그럼 질문이 뭐예요? 한개질량 요 내용 정리한 거한개질량 모르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돼. 왜 그런지 보이잖아. 여기서 Na만 싹 빼면 되니까 Na만 싹 넘기면 1개 나오니까 한 개는 Na 분의 16g이다 하고 딱 떨어지는 거죠. 됐죠? 네또 가요. 산소 한개질량 나왔어요. 어너한 개가 라지 W 그람이래. 그런데 질문은 산소의 분자량이거든. 산소의 분자량이라는 건 1몰의 질량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1몰은 몇 개야? 한 개가 아니고 1Na 개니까 여기에 Na 곱해주면 1Na 개가 되지. 그럼 여기에도 얼마? Na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Na 곱하기 W, 그램을 싹 빼면 되죠. 이게 O2의 분자량이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해 다 되지 않?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게 전부 다, 아, 이게 정의와 개념 이해하시면, 너몇 배, 너몇 배로 전부 다비례 관계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걸 좀 이해를 좀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9번. 물질의 양과 몰수의 관계 한 번. 요거는 이제 자료 9번은 뭐냐 면은 음, 그 책이 그 PDF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그럼 내가, 뭐 질량 주어졌을 때아보가 개수를 구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면 되느냐? 지금까지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나온 김에 한번정도해놓으면 좋아요. 지금은 잘안 나오는 파트인데 실제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겠지 하고. 그런데 한 201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조금 그 이제 다뤘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내가 몰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개로 바꾸고 싶어. 일몰은 몇 개지? 1 곱하기 NA 이게요. 2몰은 몇 개야? 2 곱하기 NA 이게요. 어휴,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되겠어? NA를 알아야지. 따라서, 뭐를 개수로 바꾸고 싶어? 필요한 자료는 뭐? NA. 그지 자, 제가, 뭐를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 야, 이산화탄소 1몰은 몇 그램이야? 어이 벌써 나오네? 44 그램이요. 어떻게 알았어? CO2 분자량이 44인 걸 알았으니까 CO2 분자량이 44인 건 어떻게 알았지? 탄소 화학식은 CO2인데 탄소 하나, 탄소 원자량이 12고 산소 원자량이 16이라서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 있습니까? 원자량. 또는 분자량 이런 것들 필요한 거지 뭐 화학식하고. 자, 우리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 부피하고 질량을 왔다 갔다 하는 환산인자가 뭐라고 했어? 아까 계속해왔던 거 디그랑 퍼리터 그렇지 밀도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를 한 방에 몰수로 바꿀 수도 있었잖아 뭐를 알면 그렇지 해당 온도 압력에서 기체 일몰의 부피를 알면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까지가. 그리고 그거를 예제 통해서 야나 질량 줄게, 뭘수로 가봐. 질량 줄게, 개수로 가봐. 계속 해봤던 거지 뭐. 이제 몸에 다 있잖아요. 그치지 1번. 다음은 컵 속에 담긴 물의 분자수를 구하는 과정인데 질량 측정했대. 음, 이거 측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몰수로 바꾸고 싶대. 필요한 자료는 뭐? 원자량 또는 분자량.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어. 물이니까 물의 분자량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개수, 음, 개수로 바꾸고 싶대. 일로 왔다 일로 오고 싶은 거야. 꼭 필요한 자료는 뭐? 아보가드로 수. 그건요. 그렇죠? 필요한 자료 찾기 그거예요. 요즘엔 거의, 실제 수능에서는 거의 아예 다루지 않는 것중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겠지 하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고체 덩어리잖아. 기체의 부피가 아니고 고체. 그런데 1mm니까 고체의 부피가 나온 거야. 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탄소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지 화학식은 알고 있고 그럼 요 라인 타고 오면 되니까 첫 번째 필요한 자료는 뭐 밀도 그러면 다이 다이아반지의 질량을 알수 있지 그치? 그다음 필요한 자료는 뭐 원자량 그럼 이 다이아반지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가 몇 몰인지 알수 있지 마지막 단위를 개로 바꾸라고 했어 그럼 필요한 자료는 뭐세 번째 아보가드로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한게 자료 9 번이에요 어렵진 않지 않뭐중요하게 별표 쳐원면서볼 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몸에 익숙해지면 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예지한 것처럼 기체의 부, 부, 부피가 주어졌어. 그럼 이 과정 통해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지? 몸에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쪽은 다 끝나는 거야. 다음. 자료 10번은 백분율 나온 거 연습 하 번만 하려고요. 백분율 우리가 농도에서도 했지만 백분율의 의미는 뭐야? 전체를 100으로 나눴을 때의 뜻이니까 전체가 100g이면 너 80%, 20%, 너 20g 있고 80g 있다 이거죠. 따라서 사실상 백분율 퍼센트는요. 음, 이전에 화원에서 농도 개념이 안 내려왔을 때는 20%야? 20g으로 도 80%야? 80g으로 도 이렇게 아예 끝나는 거였고 이제 농도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음 그럼 100g이면 20g이 있어. 그러면 10g이면, 어, 2g이 있어. 요 관계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지. 그지 가로 1번, 실험식은 이 워딩은 현재 교과서에서는 잘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은 알죠? 아, 맨 앞에 챕터 1할때했으니까그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아이쿠, 좀 빌다듬네, 벌써. 탄소하고, 그 다음에 수소. 예, 가장 간단한 개수비스라 했으니까 탄소와 수소의 몰수비만 쓰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탄소는 80%, 80g으로 나버리세요 80g이거든요. 수소는 20g으로 나버리면 되지. 그런데 애가 몇 몰이 있냐 이거지. 탄소 하나 무게가 10이잖아. 1몰이면 12g. 그런데 80g이니까 몇 배? 12분의 80배. 따라서 애는 12분의 80몰. 되죠. 어? 수소는 원자량이 1이잖아. 1g이면 1몰. 그런데 20g 있으니까 그렇지 1분의 20배니까 1분의 20몰. 따라서 요 비를 쓰면 실험식 끝. 뭐 해야 되나? 2, 4, 8 하면 3분의 1대 3분의 1떨어지니까 1대 1 떨어지니까 1대 3떨어지네요. 그래서 실험식은 CH3라고 쓰면 되는 거죠. 됐죠? 두 번째 거. 25도 C의 1기압에서 1몰이 24리터입니다. 그런데 이녀석의 밀도가 나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분자량 구하는 거 있잖아. 분자량. 그러면 이 녀석은 실험식이 탄소하고 수소가 1대 3으로 붙어있거든. 그러면 A 녀석이면 탄소 하나 무게가 10이고 수소가 1자리세개니까 음. 실험식의 상대 질량 뭐라고 붙이지? 그럼 실험식량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15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애가 분자식을 하려면 분자량이 얼마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건 1몰 일때 질량이잖아. 1몰이면 기체야 몇 리터지? 24리터라면서. 그런데 밀도 음, 1리터면 1.25g이라면서. 1리터가 1.25g. 2리터면 곱하기 2. 그러면 24리터면 곱하기 1.25. 1.25가 얼마죠? 4분의 5죠. 이걸 하시면 질량. 요게 1몰의 질량 떨어지지. 그럼 계산 들어가면 4, 6, 24, 6, 5. 30 떨어지거든. 그리고 분자량은 단위가 없으니까 그램만 딱 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몇 배죠? 두 배잖아요. 음, 그러면 뭐 탄소도 두 배, 수소도 두 배. 이게 바로 분자식이다 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넣어놓은 예시 중 하나인 거야. 별거 없죠. 예, 넘어갑니다. 우리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해온 것들 기본 계산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비례 관계 이해할 수 있냐. 단순히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그리고 아보가도로 수분의 개수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이제부터 체크 문제 몇개쭉 풀면서 전체 노베특강의 단원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제도 이런거대로 우리가 노베 수업이잖아요. 노베? 노베? 노베 탈출인가? 하여튼 기초특강이잖아요, 수능. 그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따라서 문제도 지금 다루는 수능 급급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연습하기에 좋은 좀 올드한 문제들 그걸로 한번 했고 요 지금까지 한 것들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음, 예, 이 여기 수업의 소개의 목적도 다 달성한 겁니다. 포도당이에요. 어, 탄소, 수소, 산소가 음 1대2대1로 있죠. 쌤이 지금 뭐 하는 것이 1대2대1로 가장 간단한 피스인 거예요. 그럼 이거 무게가 얼마입니까? 12 하나에 2에 16이니까 30 떨어지죠. 그런데 애는 포도당은 네 하나가 있어. 정확하게 다 여섯 배씩 있잖아. 그럼 무게도 여섯 배 시켜주면 되니까 너는 분자량이 180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포도당 분자량이 180인 거 조금 공부하시면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한번 해봤겠어? 이렇게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6 곱하기 12, 그다음에 1 곱하기 12, 16 곱하기 6 하지 말고 가장 간단하게 해가지고 계산해놓고 몇 배인지 당기는 거. 그렇지? 한번 봐놓으세요. 나중에 수능 쪽 수업할 때 알아두 이거런 것들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맨 앞에 포도당은 화합물이다. 대문자가 두개 이상이니까 화합물 맞죠? 챕터 1에서한 거. 분자 한 개의 질량 분자 한개 질량 분자량이 180인데 1몰이면 180g이야. 1몰이면 몇 개? 1NA 개가 180g. 그러면 질문은 한 개잖아. 오케이? 그러면 NA 분의 180g. 이해되죠? 바로 요 내용이죠. 요 내용. 포도당 일몰에 들어있는 원자. 너 일몰이야. 여섯 개, 6개, 열두 개, 여섯 개니까 전체 얼마? 스물 넷. 그리고 단위는 몰자 딱 붙여줘야죠. 맞는 거지. 됐죠? 그만. 쉽죠? 눈에 힘빡 주면 되는 걸. 10번 갑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부피가 다른 두 용기에 0도씨 일기압 온도 압력 같아요. 오케이? 온도 압력 같으면 몰수가, 그렇지. 부, 부피비죠. 기체인 경우. 그런데 1몰이 22.4리터니까 쓸게요. 숫자 잘안 보이죠? 1입니다. 화학신기 시 써야겠다. 1, C2H4. 그다음에 야아보가드로 수가 1몰이면 6 곱하기 10에 23승계. 6 곱하기 10에 2 3승이면 1몰. 그런데 N은 3 곱하기 10에 23승계니까 딱 절반이잖아. 너 2분의 1몰. 2분의 1몰. 1몰. C4H8. 그런데 온도 압력이 같으면 기체 개수비가 바로 부피비거든. 그러면 개수가 애가 1몰인데 22.4리터야. 그럼 2분의 1몰이면 몇 리터지? 그렇지. 11.2리터다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됐죠? 어라? 하나 보이는 거 있어요? 보세요. 얘. 탄소수소가 몇대 몇으로 붙어 있어? 1대 2로 붙어 있잖아. 애도 탄소수소가 몇대 몇으로 붙어 있어? 1대 2로 붙어 있잖아. 그런데 애는 애보다 탄소가 2배고 애는 애보다 탄소가 4배거든. 즉 탄소수소의 비율이 똑같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탄소가 이 녀석이 두 배고, 애보다 수소가, 수소도 애가 두 배잖아. 그러면, 분자량비도, 너 분자량을 내가 이 m 이라고 쓰면, 애는 분자량 얼마? 2m 되잖아. 아, 분자량비도 1대2라는 걸볼수 있으면, 이제 수능에서 단위 질량 처리할 때 아주 큰 도움 될 겁니다. 오케이? 나의 부피는 11.2L 대결됐죠? 전체 원자수? 1 곱하기 6이니까 왼쪽은 6. 오른쪽은 2분의 1 곱하기, 음, 6이, 어, 12니까, 6, 뭘, 같네요.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 어쨌든, 탄화수소 연소시키면 CO2하고 H2O 나오잖아요. 그런데, 탄소 개수도 같아, 수소 개수도 같으니까, 이걸 다 태우는데 필요한, 그렇죠. 산소 개수도 같을 수밖에 없죠. 10번 문제는 여기서 한 두어 단계 더 들어가면, 최근 2, 3년 동안의 수능 문제예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하여튼 모두 수능 문제, 고난도는 앞쪽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더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11번 갑니다, 11번. 아 물론 이걸 미리 다 풀어본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림은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상태의 탄화수, 탄소하고 화수 수소로만 되어 있는 게탄화수소였잖아 그렇지? 그데 A, B의 질량에 따른 부피를, 음, 질량에 따른 부피. 0도씨 1기압에서 부피, 22.4L가 1몰이거든. 그러면 11.2L면 빨리 바꿔야죠, 0.5몰. 0.5몰인데 a가 질량이 15g이야 우리 가로 열고 뒤에 쓰는 숫자는 분자량이라 했잖아 1몰의 질량 수 따라서 0.5몰이 15 그럼 1몰이면 2배잖아 2배 그러면 질량도 2배 하면 되니까 너30자 b 0.5몰이 있는데 질량 20g이야 그럼 b 1몰일 때 질량 그게 바로 분자량 원자량 분자량 화학 식량이잖아 그러면 얼마 40 해서 첫 번째 그렇죠 분자량 구한 겁니다 각각의. 그리고 질량 백분율 가지고 적어도 탄소하고 수소가 몇대 몇으로 붙어있는지 내가 알수 있잖아요 그럼 탄소의 원자량은 10이고 수소의 원자량은 1이거든 그럼 질량 비율이 음, 1대 4로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 네가 4g이면 너는 1g이야 근데 우리가 화학식 쓸때 몰수 쓰니까 4g을 나누기? 그렇지 뭐 12, 12g이면 1 2 1몰이야 그러면 4g이면 몇 몰? 그렇지 3분의 1몰 따라서 탄소는 3분의 1몰이 있고 너 수소 1g이면 1몰이야 그런데 1g이니까 몇 몰? 1몰이 있구나 따라서 탄소는 3분의 1, 수소는 1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수소가 1대 3의 비율로 있는 거지 자, 탄소하는 무게가 10이잖아, 수소 1이고 그럼 이렇게 있으면 N은 무게가 얼마? 15 가장 간단한 식으로 쓴게 실험식이니까 이 값은 실험의, 실험식의 실험 상대 질량, 실험식 양 되는 거죠, 뭐. 그치?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30이거든 이거에 2배 돼야 되거든 15가 아니고 3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2배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게 탄화수소 A에 식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탄화수소 B는 무게비가 너 1g이면 너 9g 있다 이거거든 탄소 12g이 1몰이야 그럼 9g이면 몇 몰? 그렇죠 4분의 3몰 수소 1g이 1몰이야 그럼 1g 있으니까 몇 몰? 1분의 1몰 따라서 4분의 3몰과 1분의 1몰이니까 탄소 3개일 때 수소가 4개 3대 4의 비율로 있고 12짜리 3개니까 36 더하기 4니까 너는 분자량이 얼마? 화 실험 식량이 얼마? 40. 그런데 B의 분자량을 40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식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네요. 그치? 따라서 2번 백분율. 이 바로 뭐야 질량 백분율이 질량 비율이거든. 질량 비율이 가지고 몰수 비교하시고. 그리고 저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것이요. 기억보기 A의 분자량은 3 2다 해결됐고 B는 가장 간단한 게 3대4인데 분자도 3대4로 있으니까 실험식과 분자식은 갖다 대는 거고 A와 B분자 1개당 수소 원자수 비 1개당 한 1개당이나 1몰당이나 같잖아. 너 하나의 수소 6개 너 하나의 수소 4개 그럼 수소 개수의 비는 3대2죠? 3대 3대4가 3대 아니고 3대2 됐죠 어렵지 않죠 예, 기본 연습하는 거고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준인데 원자량 기준면은는 수능이 거의 한 번도 안 다뤘었던 것 같은데 평가원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예. 어쨌든 우리가 탄소를 1이로 기준 넣은 거밖에 없죠. 어차피 상대 질량 비니까요, 그렇지? 고온의 그 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 원자량은 상대 질량이니까 단위 없다 맞죠. 원자 한계질량은 요거죠 아보가도로 수로 나눠. 그럼 탄소 원자량이 10인데 그걸 아보가도로 수 6.2값으로 나누면 한계질량 나온다는 건니언도 맞죠. 원자량 기준을 내가 바꿔버리면 당연히 원자량도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 질량은 안 변하는 거지. 그렇지? 너 무게 1이라고 해. 아, 만 바뀌었다. 너 몸무게 2라고 해. 그래고더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자는 거고. 괜히 나온다, 이거는. 아까 12번은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노베. 근데 개념 잡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13번 갑니다, 13번. 자,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탄소는 C, 수소는 H인데, 그거 말고, 의미의 원소기요. 오케이? Okay? A, B, C로 놨을 때 각각이 얼마냐 구하라는 거예요. 쉽죠, 뭐. 분자식 나왔는데, 분자량은 의미. 1몰일때질량이거든 따라서 너 하나 있을 때 26g이 될 거죠. A 두 개, B 두 개가. 그럼 가에서 알수 있는 것이 A 하나, B 하나는 무게가 얼마지? 예, 13이다. 두개두 두 개가 26이니까.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A 하나, C 하나는 무게가 얼마지? 어, 28이다. 여기서 나오잖아. 1몰이면 28g. B 두 개, C 두 개가 1몰 있으면 34g이거든? 그러면 B 하나, C 하나면 무게가 얼마죠? 1 7 따라서 A 더하기 B는 13, A 더하기 C는 28, B 더하기 C는 17 나오잖아. A의 원자량을 A라 쓰고, B의 원자량을 B라고 썼을 때. 그러면 이제 각각 원자량? 이거 전부 다더 해볼까? 그럼 A 몇개 있어? 두 개. B 두 개, C 두 개잖아. 따라서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면 다 합치면 무게 얼마예요? 30에 28 더하면 58이잖아. 그럼 두 개, 두 개, 두 개가 58이니까, 한 개, 한 개, 한 개는 질량이 얼마지? 예, 19 이렇게 떨어지겠네. 아니다. 58 나누기면 19가 아니지. 29죠, 29. 그렇죠? 그럼 끝났네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29인데 A, B가 13이야. 그럼 여기서 13 빼면 되니까 C 하나 무게는 얼마? 16 나오고. 다음에 A하고 C가 28이야. 이렇게가 28. 그럼 B 더했더니 29 됐으니까 B 하나 무게 1 나오고. 다음에 이게 17이네요. 그럼 A는 얼마죠? 17 빼면 10이 떨어지죠. 그럼 이 빨간색으로 쓴게 바로 뭐? 원자량인 거지 뭐. 그래서 기어보기 원자량은 A가 C보다 작죠. 자, A, a B, C가 29거든요. 그런데 N은 A, B, C가 아니고 B를 한개더 더한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B를 한개더 더해주면 되니까 29에다가 B 하나 무게 1을 더해주면 되죠. 30. 세 번째, 같은 질량. 우리가 맨 처음 이쪽 파트 몰수 원자량 할때 했던 것들, 저울 그림, 같은 질량. 다 하고 나비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 무게가 28이고 다음에 다는 하나 무게가 34거든. 그럼 질량이 같으려면 N은 34개 있으면 되고 34몰, N은 28몰 있으면 곱해서 곱해서 전체 질량이 같아지겠죠. 그럼 그때 질문이 뭐냐? 분자수는 다가 나보다 적죠. 저 어떤 개념이야? 무거 같은 질량에 뭔가를 담을 때 무거운 녀석을 많이 넣으면 몇개못 담는다 이거죠. 가벼울수록 많이 담을 수 있다. 수박하고 딸기 이야기. 그치? 13번 끝났습니다. 막 빠지네요. 이제 14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한다고. 내가 제일 고생 많은 것 같아요. 온도 압력 같아요.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비가 몰수비. 따라서 부피가 1리터, 1리터, 2리터 있으니까 부피비가 1대 1대 2. 그러면 몰수비도 1대 1대 2니까 너 N몰, 너 N몰, 너 2N몰로 e 쓰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수능이라는 건 객관식 문제고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에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1몰이 얼마인지 잘안 줘요. 수능 상당수 문제가요. 1몰이 얼마야? 정확한 값을 구하는 건 의외로 잘안 나와. 즉 이들의 관계를 많이 묻고 싶어 하는 거거든. 식도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걸 묻고 싶어하는 거고 상대질량원자는 개념을 알고 있어 아보가드로 법칙 개념을 알고 있어 그걸 묻고 싶어하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도 질문 보시면 밀도도 구하라고 안 나오잖아 몇대몇이냐 묻는 거잖아 X는 구하라고 했잖아요 몇 배인지 가지고 구하라는 뜻이거든 따라서 1대 1대 2 기체의 경우 다들 어떻게 하지? N몰 N몰 N몰에서 N을 내 의미로 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1 1, 2, 뒤에 N 자가 다 있는데 그냥 숨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따라서 너 하나가 2.8. 그래서 A2, 하나의 무게가 2.8이니까 분자량 2.8. 분자량 2.8짜리가 있나요? 상대 질량인데요 뭐. 멋대로 쓰는 거죠. B2, 하나가, 어, 1이 1L, 어, 1L 나왔고. 다음에, 됐죠? 다음에, AB3 두 개가 Xg 이렇게 나왔습니다. A, B, 3. 원래는 A, B, 3두 개가 X그램이니까 너는 분자량이 2분의 X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지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원자량이 14, 1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A, 2니까 두 개. 분자량이 28, 2.8그램이면 너 0.1몰 이렇게 해서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도 한번 쭉저렇게 풀걸. 내가 지위에 걸못 봤네. 씨. 저게 더 낫겠다. 주어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주어졌으면 이렇게 푸는 게 나아요. 미안해요. 이게 여기더 편하게 편할, 편할 것 같아요. 억지 부리지 말잖아. 어쨌든 원자량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예, 네. 어 2.8인데 2.8이니까 0.1몰. B 2는 분자 분자량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 1대 1대는 0.1몰이 있습니다. 0.1몰. 그럼 얘는 몇 그램이지? 0.2그램. 내가 미쳤구나. 몰수비가 1대1대2. 그럼 N은 몇 몰이 지 0.2 몰이 있어요. 그런데 A 하나가 14고 B 하나가 1이니까 이거 분자량 17이거든요. 그럼 N은 몇 그램이 지 예, 3.4 그램. 됐죠? 예, 미안해요. 아. 하여튼, 만약에 원자량 안 나오면 방금처럼 그 문제인 줄 순간 알았어. 예, 네, 여튼. 그럼 기억보기. 분자수는 기체니까 부피비가 분자수비 1대1대2 해서 가나가 같은 거고. X는 0.2몰이 있으니까 0.2 곱하기 17에서 3.4 하거나 1.7이 아닌 거고 밀도비는 부피분의 질량 하면 되잖아요. 1리터의 0.2, 2리터의 3.4. 따라서 1분의 0.2 대 2분의 3.4니까 1.7 떨어지겠죠. 그렇지? 따라서 2분의 1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가 물었군요. 가. 가는 1분의 2.8. 그렇지? 따라서 28분의 17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튼간에 여기 마지막 체크 문제는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 거고, 해본 거고, 이제 수능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는 베이스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여튼, 그래서 챕터 3까지 해가지고 화학 식량과 뭘까지 우리가 다 들어갔어요. 최대한 여러분들 계산 연습좀 많이 해주려고 쌤이 체크 문제 앞쪽에서는 좀 많이 넣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계산 이런 게 대해서 좀 풀이해줘야지 그리고 이런 개념들도 그냥 식이어서 단순히 압력이 뭐냐 암기해서 식에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런 비례 관계구나 여기에서 좀 많이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준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뭐, 티처가 이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가 되고, 저 유형 얘기하면, 아, 유형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또 흡수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길었죠, 길었는데. 하여튼 이걸로 이제 수능을 대비한 화학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화학원 전체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기본으로 까는 거. 오케이? 거기, 노업의 탈출, 기초, 수능 화학은 매우 기초 특강을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 한 대는 뭐 잘하는 친구는 이런 거안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좀 하는데 좀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 또는 지금 좀 겁, 아, 내가 화학을 잘 모르는데 하는 친구들 한대이 강의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수능 준비 잘 하시고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 Prrrr. <sniffs>